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곤자입니다 오늘 이제 시골에 와서 제가 한번 곤충을 잡아오려고 하는데요 와 지금 좀 비가 내리네요 지금 비가 좀 내리고 있어서 빠르게 영상 찍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보여드릴 걸 미리 잡아뒀어야한마리 제가 원래 이거 나올 줄 몰랐는데 땅을 터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바로바로 바로 기랍잡이 유충입니다 자,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기랍잡이 성충은 좀 보신 적이 많지만 유충은 보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잡아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잔말 말고 바로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게 바로 기랍잡이 굴입니다 어, 일단 굴은 상당히 깊다고 해요. 엄청나게 깊어서 한 30cm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일단은 제가 빨리 파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파볼게요. 제가 이 구멍을 깊게 파야 돼요. 일단 자. 아니, 이제 자, 여러분 이제 여기에 유충이 들어있을 거예요자 제가 조금씩 살살 분리해보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그럼. 여러분 이렇게 굴 보이시죠 여기 이게 굴이에요 아주 반듯반듯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유충 있다 여러분들 여기 지금 잘 안보이시겠지만 유충이 들어있어요 지금 자, 살짝 까볼게요 제가 와 유충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입구를 막고 있고 그리고 뒤에 이제 연약한 몸이 있습니다 살짝 깨가지고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, 이제 1층이 완전히 나와졌네요 저도 이런 거 처음 봐가지고 진짜 신기하네요 맨손으로 잡으면 좀 아프니까 장갑깬 손을 잡을게요 와. 아 너무 아깨판거 같은데 와 여러분 이번엔 좀더큰개체 나와줬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지금 한 마리가 들어있거든요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오오 위로 오, 올라온다 위로 올라온다 자. 오자이게체는좀 크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기랍자 유체증을 마쳤고요 와이충 잡은 분제는또 처음이네요 완전 신기합니다 진짜 이충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또 이걸 제가 직접 잡으니 되게 신기하네요 뭐이 개체들은 제가 집에 가서 한번 길러서 청춘을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은 좀더 재미있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